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이환경이 청소년 그한 것은 들이 만들어 줘야 되는데 그어들이 만들어 주 우리가 우리 라도이아이 제대로 성장할 수고 좋은 환경에 살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 여러 가지 모임 중에 하나인데 그중에 제일 경를위해도록 하시는 그런 단체라 생각이 니다 자문위원으로서의 어, 역할 준비하겠고요또 경기들에서 앞장서서 도울 일 있으면 저도 들어가겠습니다. 아 이쪽으로 사진입니다. 건너가겠습니다. 자 경륜회 파트 파트.